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처리했는데 고객님이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반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반품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모드 우리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주문 관리라는 메뉴에 취소, 교환, 반품, 환불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고객이 직접 신청 했는 경우에는 이곳에 해당하는 넘버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톡톡 상담 같은 걸로 고객님이 저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고객의 주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배송관리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배송 완료가 된이 상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 완료가 된 상품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객님이 주문하신 이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앞쪽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주문일 주문 번호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새 창이 뜨면 해당하는 고객의 주문에 대해서 CS, 결제정보, 결제수단, 환불 등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주문의 상세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주문을 취소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입금 전 고객님에게 택배를 보내기 전에는 주문 취소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배송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교환과 반품이라는 것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마음을 변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경우니까 해당하는 상품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상품 반품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반품할 상품을 선택을 해주고 반품 접수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자 반품을 접수를 할때 어떤 이유라서 반품을 접수하는 거냐 고객의 변심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해당하는 사유를 뭐상세하게쓸수 있다면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처리를 해준다 라고 수거 부분을 이제 접수해 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상품이 수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이 간편 간단 처리라는 버튼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품을 받아서 확인해 주신 반품 주소가 다르다면 해당하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신 다음 환불 방식 설정에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주문, 배송비, 환불 안함 또는 반품 배송비, 착불, 쇼핑몰이 부담하겠냐 혹시 고객이 마음이 변했다 라고 한다면 선불, 고객에게서 환불액을 내가 만약에 9,000원을 결제했다면 그 9,000원에서 고객님께 3,000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9,000원에서 내가 환불해줄 3,000원을 제외하고 배송비 제외하고 나머지 6,000원을 환불해주겠다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고객님께서 직접 택배를 보낼 때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환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고객님께서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교환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착불, 쇼핑몰 부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님께서 환불 방식을 입금 계좌로 해줘야 될지, 요거는 지금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환불할 때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계좌로 환불해 주기 위해서 환불할 계좌번호를 적게 되는데요 지금 고객님의 뭐 내가 계좌번호를 받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그냥 임의로 지금은 정립금 환불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품 처리를 하겠냐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품 처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품 처리하는 것, 교환하는 것, 그리고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고객의 과실인지 아니면 판매자의 과실인지에 따라가지고 배송비를 처리하는 부분이 다르고 환불을 할때 계좌를 입금해 줘야 되는 부분과 카드 취소인지에 따라가지고 또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 메뉴를, 반품 메뉴를 꼭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 쌤이었습니다